동네 마실 갑니다자 어, 오늘 남자들의 로망을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보통 남자들은 어떤 로망을 가지고 있을까요 뭐, 저로 예로 들면 차? 남자들이 대표적으로 원하는 건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차를 이룬 거 말고 베트남에서 과연 남자들의 로망 삼각별 차들이 과연 얼마나 할지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품위용에 중고차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중고차 시장을 방문해서 한번 가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눈여겨보고 있었다가 한번 물어보려고 판매자분께 한번 의뢰를 드려봤는데 흔쾌히도 OK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종류는 한 가지입니다. 벤츠예요 안녕. 진짜. <뭐라> 와, 삐까. 번쩍합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벤츠입니다 아, 여기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벤츠가 벤어 메르세데스 메르세데스 메르세데스 메르세데스 메르세데스 메르세데스 메르세데스 메르세가스 여기 BM도 있네요 오, 제가 차 종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몇 가지만 좀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이게 C, C 클래스인가? C 클래스 음... C300이고요. 아, AMG 모델이네요. 요거 한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년도2010 아, 2019년식. 음 그리고 2020년 6월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35,000km 탄거 그래서 와 15억 8 0 0 0동 16억 동이라고 계산을 하면요. 어 8천만원이에요 이게 8천만원 AMG 인데 8천만원 정도 C클래스 C300 예 어, <목소리> 인사일 응. 안에 차량상태 잠깐 만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C클래스에 좀 관심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어 베트남에 와서 이 C클래스가 엄청많이돌아다니더라고요 AMG 모델 특히 AMG 모델 이요 어, 그래서 한번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탑승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일단 상당히 깨끗하고요. 연느 뭐 중고차 시장처럼 네. 자동차다, 중고차 자동차 냄새납니다. 와, 네 안에 뒤에 내부 보이시나? 네, 안에 뒤에 내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뭐시 운전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 만약에 베트남에서 거주하시는 분들께서라면 이곳에서 다양한 정보를 유익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 역시 내려스네 오케이. 까만 뉴. 깨 cái n 이 요거는 신형인데. A class? 클래스야? A a h A1 A0. 오. 음. 잘 만들어요. 참 멋있습니다. 오케이. 뒤에 역시 C 클래스랑 다르게 좀 좌석이 넓고요. 안에 시트 아주 좋고 냄새 좋고요. 음, 깨나에 한껏 만일 게 어, 요거는 이180 모델이고요. 2021년에 생산돼서 2022년 5월식 1,100km 탄 거고. 대략 한 9, 1억 가까이 됩니다. 어, 20억 동, 20억 동이면 한국 돈으로 1억 정도 됩니다. 베트남이 제가 차가 비싸다고 많이 알고 있어요. 한국보다 한 1.5배 더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자, 특히 이제 BMW 모델, BMW 모델 같은 경우는 어, 이거 2016년식 6월, 2016년 6월에, 6월이고요. 72,000km 이거는 14억동 14억동이면은 7천만원 8천만원 정도 7 8천만원 정도 자, 요것도 비슷하구요 C클래스 180 모델 AMG 있고요 S450 모델 S450 모델 있고요 과연 요거는 얼마 할까요? 저 이거는 2018년 19년 2019년 3월식이네요 42,000 마일 어, 키로가 아니고 마일입니다. 42,000 마일이고요. 32억 동, 1억 8천 정도, 32억 동이면은 한 1억 7천 정도 하지 않을까요? 어, s 4 0 모델이고, 일반 모델 같습니다. 한번 안쪽에 구경 한번 해볼게요. 차량 상태는 아주 우륭합니다 시트가 조금 흔적이 있고요, 어, 운전한 흔적이 있고, 네. 안에는 당연히 넓고요. 오. 오케이, 짬몬, 제이. ở đây ở đây uh, có khách Hàn Quốc nhiều không? Nhiều, ở đây là Korean Town mà. À đúng rồi. Dạ Ờ, h Ở nhưng uh, ở đây tất cả xe ô tô hả? Không không không có xe máy hả? a ô t ô and motor. a ô t ô and motor, cái ừ. này? Cái này cũng bán luôn. Oh. Yeah. 아, 이런 멋진 오토바이들도 다 판다고 하네요. 여기 듀가티 있고요. Yeah. 네. Yeah. Yeah. Yeah. 아, yeah. 아, 예. 오토앤모터. 이것도 거의 어 특수. 이 오토 오토바이를 좀 많이 타다 보니까 yeah. 어,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긴 하네요. 음. 이건 125cc. Yeah. 맞죠? 1,2,5cc 아, 혼다에서 만든 거고 혼다 yeah, well? 한국에서 참 보기 힘든 것들 루카틱 호스톨 a 2 e 275cm 넵? 예 new one 음? t s the new one 소리. 아, 소리까지 들려주시는 거예요? 엔진? Yeah. 엔진? 붕붕, 붕붕. 엔진뿜뿜, 야, 너. 엔진뿜뿜, 야. 멋있네. 어, 저는 이런 좋은 오토바이를 한 번도 몰아본 적이 없는데, 야, 소리 진짜 죽이네. 기경 끝내줍니다. 아, 카본 재질로 되어있는 거같요 네. 오, 멋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판매가 가능합니다. 여기를 제가 어, 뭐 대가를 받고 이렇게 광고한 거는 아니고요. 어, 지나가다가 한번 이제, 이제 자동차도 있고 오토바이도 있고 하니까 한번 물어보게 된 거고 여러분들께서 좋은 선택으로 만약에 구입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이곳에 오셔서 한번 문의 정도는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웃음> 예. <웃음> 컴어컨투 자동차 직거래 <웃음> 한국말로 잘써 있고요. 어라이코 네임 카드 펌 네임 카드. 음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방인인 저한테도 설명도 되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Yeah, yeah. 감사하네요 yeah. 여러모로. 오케이. 오너네요. 오너. 예. 오너. 직접 사장님께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한국 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yeah. 좋은 차를 어, 이렇게 yeah.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까몬, 까몬님. 오케이, 오케이. 예, 예. 감사합니다. Okay. Uh, 네. 고마워요. 아 레이서. 짝짝 레이서. 인 빅남. 마야카, 어웨이. I'm where I live here. Oh. This one. Look at this. <laughs> <laughs> wow, 멋있다. n i c e t by n i h Look at this. Like, same, uh, like this. He rides in the, the hills, mm. up and, and down, very good. He's a racer. A oh. uh, professional player? Yeah, a racer. Racer. racer. Yeah, oh. he can race. Nice to meet you. Yeah. <laughs> uh, he he hopes he hope to come oh. to Korea to race. Oh. <laughs> <laughs> yeah, sure. 와 정신없네요 어, 오늘도 특별한 곳을 한곳 소개시켜 드렸는데 친절도 하고 그리고 또 설명도 아주 충분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멋진 차들 멋진 오토바이들 이런 남자들의 로망을 채우는 그런 것들 네, 여기서 문의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저도 오늘 구경 너무 잘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